공원에 세계 내게 되냐. 천산역할입니저희가 어떻게 쓰세요? 지금 지금 위험한 장면이 찍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저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일단 러일즈가 자국 리그 내에서 되게 좀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래서약 좀첫 제가 국제 대회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이도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조하고 디조 예 비조에도 저번에 이제 M S 할때 되게 주목받 제로 선수도 있고 해서 비조를 가든 디조를 가든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자팀 리키드 팀 리키드도 리퀴드, 약간 좀 탑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하라고좀 반대 정반대 스타일로 되게 단단하게 파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두팀다 약간 좀 색깔 있는 팀이라 디조를 가면 좀 경기가 두 팀하고서 되게 다른 방향으로 되게 색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플레인 통과하고 플레인 통과하는 것부터 일단 목표를 아직도 막 도끼 잡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짧게 짧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롤드컵이라 매번 설레고요 이번에 출국하게 됐는데 조금 남들보다 일찍 출국하게 돼서 좀 해외팀 들하고 빠르게 스크림 할수 있어서 좀 거기 메타를 파악하는 데좀 도움될 것 같아요 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유럽 팀들하고 조금 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먼저 스크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전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디조가 마이지 있어서 재밌고 비조도 나름 수월하긴 한데 두, 두 조다 비슷한 레벨인 것 같아서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뭐지 잠을 못 자고 온 상태라서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다 해야 되나? 뭔가 근데 공항 오니까 조금씩 이제 롤드컵 가는 소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뭔가 아직은 뭔가 수학여행 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좀 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B조, D조 막 어디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 어느 조로 가든 상관없고 그냥 어느 팀을 만나든 다 이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는 D조에 가고 싶어요 저는 팀 음, 리키 다네 D조에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IG의 루키 선수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여 가지고 만나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어... 그래도 순위 확보 확률이 높은 거는 B조 같은데 어... 어디든 들어가도 일단 열심히 해야 할것 같아요 좋은 팀원들 덕분에 좋은 코치님들 덕분에 로드컵에 갈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팀원이라는데 립서비스 같지 않아요? ㅋ ㅋ 서비스 같은데? 응. 응. 어 응. 지금 아마도... 몽롱한 상태여서 응. 이미 다 소울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밤새 와서 응. 이미 소울이 응. 이미 다 몸속이 아니라서 이미 날아가요 사고 막 일어났거든요 응. 전.. 그래도 좀.. 확률 높고 좀.. 편안하게 가려면 그래도 비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조를 가게 되면 좀세팀 중에서 거의 한 팀은 못 가잖아요 음. 그럴 확률이 높아가지고 솔직히 자신 없는 건 아닌데 음. 아, 경우에수라는게좀적뭐 저희가 올라올 수 있는 경우에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경우에수가좀 높은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